이 자세 뭐죠? 너무 강아지 같지 않은 자세인데 맞아 인간 같은 자세인데 들어한이 응? 팔이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지? 여기 그 리클라이너 누워있는 것처럼 <웃음> 헤드 업! 징~~ 한테 <웃음> 너무 편해 보여 재롱이 팔 이렇게 될수 있는 건가? 언니 이제 또 집에 못 간다 난차 뭐냐 그거 근데 진짜 가사 그거 아니지 않아? 네. 아, 보처럼 살았군요 어디서 들은 기억이 잘 얘는. 지금 그냥 뻗어버렸는데? 안 긁어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처음이야 <웃음> 너무 편해하는데? <웃음> 사장님이야 사장님 사장님 지금 TV도 보고 있다고 TV 보는 거야 지금? 시선이 아약 TV를 비출 수가 없네 <웃음> 뭐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지? 내가 안 긁어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처음이야 그러게 진짜 편한 거 같다 얘봐얘 응. 봤어 칩이 보고 있어 저런 TV 이봐 보던 거 보던 거 보세요 아, 았어알 좋겠다, 그치? 응. 또 허리가 아파? 아파. 밥을 탈락 시야. 찌릿찌릿해, 기가 올랐어. 나저로갈까 <웃음> <야절로> 응. <웃음> <웃음> 와, 재롱이 좋겠다. 고개만 그냥 쇼금틀리면 되잖아. TV 온다, TV 온다. <웃음> <웃음> 큰일 났다, 제로이가 이렇게 너무 편하게 있어서 못갈것 같아요. 음, 여기서 어, 음, 어. 움직이지라. 잘순 없어. 내가 진짜 세요서 <웃음> 얘가 지금 너무 편해.